제 아빠랑 얼굴형이 똑같거든요. 약간 땅콩형 얼굴형. 에이 또 어렵겠다. 안면 윤곽 삼중, 사악턱이랑 광대랑 앞턱하고 코 하기로 했어요. 같이 되게 정면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길어 보이기도 하고 옆으로 보면은 매부리가 있어가지고 윤곽은 광대 때문에 불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땅콩형 얼굴형?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딱 마스크 벗고 보시는데 바로 아시더라고요 <웃음> 광대 해야 될것 같고 여기 볼페인 때문에 광대하고 이제 사각턱이 좀 발달돼 있어서 신경선도 되게 안정선 위치에 돼있다고 수술 잘될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앞턱은 넣고 싶었거든요 너무 주걱턱 같이 도있어서 근데 넣으면은 살 이렇게 이중턱 렇게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앞에만 조금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코도 비중격이랑 귀여운 걸 쓰고 이렇게 코끝 살짝 높이고 실리콘 1mm 정도 매부리 깡담을 하기로 했어요. 어제 주변 사람들도 그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안한 사람들도 그 병원이 되게 잘한다고 안면님각으로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후기도 엄청 많고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맨날 유튜브에다가 쳐보기도 하고 밥톡 이런데에다 쳐보기도 하고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본것 같은데 폼만 어때요? 오늘 소개되면? 아, 다잘 돼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부러웠어요 되게 <웃음> 아까 오는데는 되게 떨렸어요 아까 오는데는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별로 아직까진 감흥이 안나 수술실 들어가면 무섭지 않을까요? 미소지하고 조심해야죠 차광버 그 유튜브로 맨날 보던 거 보고 아 이렇게 한 거구나. 뭐야? <웃음> 이거보다 다섯 배더아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진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돼요?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안녕 부터 먼저 천천히 여자분, 연락하셔도 돼요. 그리고 계셔도 되긴 하는데, 네. 저녁에는 10시 정도에는 가셔야 되긴 해요. 방에는 그냥 혼자 있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원장님 보고 이거 피지마니 빼고 그러고 퇴원하실 거예요. 10시 정도에. 네래그지어 아, 어지러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요 그래, 그래, 그래, 하나 아파요. 근데 코를 하나도 안 아파요. 오 어, 못생겼어 아 아라. 이거 지고야